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실비김치랑 차차누, 차차로니를 차차 준비했어요. 혹시나 매울까봐 아이스크림도 준비하고 달걀우유도 준비했어요. 아 이거는 편하게 먹으려고 잘릴게요. 이렇게 잘라서 준비했어요. 이거는 진짜 큰마음은 가지고 지금 준비한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있는 야묘은 조금 뺐어요 너무 매워서 그래도 너무 매워 우유 안 마실라고 참았는데, 안 되겠어요. <놀람> <놀람> 싫었는데. 아, 우유 먹으니까 더 매워졌어. 음, 먹어야 돼. 매운 음식은 김 껴서 먹으면 더 맵더라고요. 매운 음식은 빠르빠르 먹어야 될 거다. 아우. <웃음> 마지막 거 아이스 u 림 지금 너무 매워요 <웃음> 입술이 막 부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싶어서 행복하게 위해서 다 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행복하기 위해서 매운 거 원래 못 먹는데 이렇게 먹었어요. <웃음> 항상 행복하세요.